안녕.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아! 마이크 떨어져서 마이크 떨어져. 아아아 아! 아! 마이크.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집집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저번에 놀이터는 빼고 하고 싶은데 자 아영아. 여러분 그럼 저희는 하늘에서 지낼거 거든요 자 각자 집집기 할거예요자나 하늘 나 하늘 아람이는? 어, 나 하늘 왜? 그럼 둘 다..아 아, 나 마우스 멈췄어 아, 이건 자기가 원하는 셈으로 하는 건데, 저 맞았어요. 아빠 우류 생겼어. 아니 왜 내가 이럴 때만 우류가없어 생기냐고. 어떻게 지나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니아 으아! 기아려 봐. 저희 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나가다 들어왔어요 자자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지워볼까요? 아니요 그러면 있잖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할래? 아니면 그 따로 만들어서 따로 살게 할래? 저는 같이요 아영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래난 따라 할게. 노래가 올라와. 너 떨어지면 안올려줘 아 아영아 그러니까 잘했어 너 떨어지면 진짜 안올려줘 나 따로 살기로 했는데?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따로 살리니까. 어... 따로 만들어야지, 집을. 어떻게? 아영이는 우리가 만드는 거 하면 되지. <웃음> 아영이는 니우리 공간을 만 아람아, 니네 바닥 만들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지워봐. 빨리. 지워봐. 지워? 어. 바닥을? 지워봐. 바닥? 어. 아니, 우리가 딸로 살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네 바, 그, 이거 하얀색은 내 바닥으로 할 건데, 니네 바닥은, 그 어디에다가 할건지 정해가지고 하라고 잘 됐어? 나는 하얀색 나도 하얀색 할거야 뭐하세요? 쩌로 나... 가세요 어? 아니 쩌로 가서 니절을 네 지으라고 어디로 가? 아니 하얀... 거기 말고 쩌로 이쪽으로 아영이 일로와 너떨어뜨리기 전에 뭔가? 아 그럼 짜 네가 하고 싶은 바닥 짱을 하라고. c sure. 들었는데 꼭.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거야. 내가 받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이하는하하는 하는 건데, 왠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왜 위에서 짓게 됐냐면 이걸 아시죠? 그전편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람아 너는 알지? 저희가 집을 지을 때마다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제뭐 괴물처럼 탈후르 이런다니까요? 괴물처럼?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땅바닥에 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아영아, 이쯤 벽 만들자. 위험하니까. 저는 이쯤 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영이 안전한 데로 와. 야, 아람아, 여기는 여기도 벽이. 있어야 되잖아. 여긴 투명색으로 하자 이거 한번더 넣어야 될것 길이 꼭안 맞춰도 되는데 내가 병 만들려고. 너도 빨리 투명색 해서 병 만들. 接下<音><音><音> 일단 벽을 다 했습니다 아, 다 한게 아니라 1층 벽을 다 쌓았습니다 저희가 이 벽을 왜 만들었느냐 아영이가 갈때 떨어질까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야, 그럼 이거 벽도 쌓아야 하잖아 아 나갔다 뜨면 안될텐데 아영이 멈췄대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아 그럼 아람아 너는? 여기를 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따로따로 하냐면 그 비상구를 만들기 귀찮아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 똑같이 지으면 되죠. 아! 아니, 이게 뭔 사건이래? 나... 나 아니... 아니, 나 벽지 흘려다가 떨어졌어! 없지 잘안 말할 수있다 아... 아, 알아맞아. 조금 오래 할수 있어. 아, 이거 내가 색깔 구분하느라고 해놨어. 있어. <웃음> 왜, 내가 내 집을 망가뜨렸어. 이 떨어졌냐? <웃음> 음. 많이 예뻐 여러분 저는 그 층을 계속 만들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좀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 네, 저희가 열심히 지은 분이 대부분이면 예쁘다고. 저희 둘이 예쁜, 예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명만 예쁘면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둘다안 예쁘면 싫어요 눌러주지 마세요. 둘다안 예쁘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프다지 말고. 돌아다니고 있어? 저도 지붕 만들고 있어요, 그냥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아영이가 보여 <웃음> 근 잠시만 나 실례 좀 할게 내데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영아 일로와 tv 만들어줄게 의자 만들어 줄게 의자. 뭐가? 그래 팀이야 그냥. 아헷 거리. 아 뭐야 이거 마이크를 점프를 누르고 있어. 음. ちと 왜 나가 나이층 넓게 만들거라서 괜찮아 다시 만들어줄게 다시 만들어줄게 다시 만들어줄게 들어가 봐. 빨리 있어, 그냥. 지금은 내 집이 더 좋은 거 맞아? 지금은 내 집이 더 좋은 거 맞아? 알 그건 자동으로 내려주지 괜찮아. 아, 그... 하고는 자동으로 손 씻어줘 괜찮아. 알았어 세면더 만들어줄게. 만들었어. 여기야 2층에 더 화장실 넓게 만들 거라고요. 너한테 만... 말... 저기요, 그쪽한테 말한 거 아닌데요. 네? Ne, ne, ne, n n e 떨어진다, 안 흘려줘. 지금 만들고 있어 지붕 지붕만 지우고 문을 막아놔야겠어. 아영아, 너 자, 너안 나, 너 나가있, 너 언니 집에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집에 있을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말해. 너 이제 여기서 못 나가. 알겠어? 문다 막아놨어. 우미야. 내가 내 흑역사가 생겼어 난생음으로 내가 뿌링클을 시켰거든 아람 집으로가 아 나한테 오기 하지만 나 머리카락 날린다. 나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왜? 아영이가 네 집으로 가서 당신은 아나미 집으로 가면 되잖아 나 태블릿 PC로 그거 틀어져 난다. 누 네. 두부집에. 저기 누구 온다? 빨리 빨리 친구 막아 친구 들왔어 빨리 막아 그렇지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지금 유튜브 나 찍고 있는데 쟤는... 뭐 비상구 만들어야 돼. 야, 투명색으로 막아. 제 보게. 투명색으로 막아. 제 보게. 막. 어, 야 비상구 그냥 같이 사나? 최소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아니, 왜 우리만 공격하는 거야? 응.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서리에다 한 개하고 이렇게 창문 만들려고 그래 넌 다른 데다 만들어있잖아 집부터 만들게 Just j 안 n